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레깅스 패턴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레깅스 패턴은 치수를 재야 되겠죠 그죠? 치수를 잴때 엉덩이 둘레 그죠? 그리고 레깅스 길이 이렇게 두개 정도만 있어도 패턴은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둘레를 재는데 오늘 100cm 를 기준으로 해서 패턴을 뜰것이고요 길이는 90cm 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턴을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선을 세개의 선을 그려줍니다 제일 위쪽에 이렇게 자 형형을 유지해서 직각을 직각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여기는 허리 부분이에요. 허리 부분. 그다음 여기는 미디, 여기는 미달에, 이렇게 어, 세 개의 기준선을 먼저 그려줄 겁니다.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미디 길인데요. 미디 길이는 우리 엉덩이 길이가 아까 100이었죠. 그죠? 그러면, 4로 나눕니다. 그러면 25죠. 여기에서, 우리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레깅스가 또 너무 미디가 짧아도 불편하겠죠. 그죠? 그래서 3cm 여유분을 두겠습니다. 그럼 28이죠. 그죠? 그래서 여기 미디 부분은 28cm 4분의 힙 더하기 3cm 여유분을 뒀고요. 요 여유분은 음, 엉덩이 둘레가 뭐 작은 사람은 사실은 여유분을 3을 둔다 치면 뭐더 작을 수도 있고 엉덩이 둘레에 따라서 가늘은 사람 굵은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. 그죠? 그래서 죠그 일단 제가 뭐 5,6,7,8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여유분을 한 3cm 정도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여유분을 여러분들이 적절히 조정을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 무디 길이는 4분의 힙 더하기 3을 뒀지만 요거는 순수하게 여유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실 수,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그아래서는 발목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재겠습니다 90cm 하기로 했죠 그죠? 그 이렇게 선이 세개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이제 그 품이에요 품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, 내 몸보다 더 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, 우리가 여기 잠옷도 그렇고 레깅스도 그렇고 바지에 한 통을 그릴 거예요 다리에 한 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엉덩이 둘레가 전체를 다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만 그리기 때문에 여기 품은 2분의 힙을 재셔야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100에 2를 나누게 되면 50이에요. 그러면 그 50을 다 두느냐. 제가 빼라고 했어요. 그러면 얼만큼 빼느냐. 요거는 뭐 원단에 따라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틀리겠죠? 원단이 많이 늘어나느냐. 적게 늘어나느냐. 그리고 내가 몸에 너무 맞게 입기를 원하느냐. 조금 헐렁하게 원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건데 저는 4분의 여기 품을 자 2분의 힙 빼기 6 으로 잡겠습니다 그죠 잠옷 할 때는 2분의 힙 더하기 6을 했다 치면 저는 레깅스는 2분의 힙 빼기 6을 할게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6에 관한 것도 틀려 줄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분의 힙 빼기 6을 했더니 2분의 힙이 아까 50 이었죠 빼기 6이니까 44가 됩니다 그래서 요품 44로 사각형 박스를 만들겠습니다 자,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은 요쪽을 앞, 이쪽을 뒤로 두겠습니다 앞사부분뒤사부분 나가는 길이의 공식은 물론 뭐 있겠지만 레인스다 보니까 좀뭐 이렇게 정확하게 하진 않으셔도 되구요 어, 일반적으로 앞미디 앞, 나갈 때566 이다 했을 때는 한3 7788 이다 했을 때는 한4 정도 나가시면 되고 요거는 어, 뭐 크게 중요하게 뭐 하, 앞을 아주 많이 나가고 이렇게 는 하지 않아요 레깅스다 보니까 일반 바지 할때한4 정도 나갔잖아요. 그좀 레이스는 좀 작게, 스판이기 때문에, 우리 줄였잖아요. 그래서 여기는 앞, 4 부분은 3이 나갔고요. 그 다음,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 이제 7, 7, 8, 8 정도가 되다 보니까 여기 4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3 나가도 돼요. 상관은 없어요. 4를 내보낼게요. 그러면 여기 뒷판은 어떻게 하느냐. 뒷판은 앞판하고 똑같이 4를 나가고, 그리고 나서 이 숫자보다도 1cm 크게 그러면 5가 더 나간다. 4가 나가고 그 4보다 1cm 큰 5가 나갔다.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치수가 뭐66 사이즈다. 그래서 좀더 이제 뭐작작뭐90뭐 힙이면 100이 아니라 뭐 92다 뭐 이렇게 66 사이즈, 5 사이즈 정도 됐을 때는 3이 나가고 그죠? 그러면 여기서 3이 나가고 다시 4가 나가서 여기 토탈이 7cm가 되겠죠. 지금은 좀 7, 7 사이즈다 보니까 한9 정도가 나갔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4, 여기는 9가 나갔고 5, 6 사이즈 정도 된다면 3이 나가고한7 정도가 나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나간 다음에 이제 엉덩이 길이예요 엉덩이 길이는 어요 미디 길이에서 3등분을 한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선을 엉덩이 길이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어뭐 9, 9, 28정도 뭐 나오니까 한 19정도 되겠죠. 이 어, 길이의 3분의 2 정도다. 이렇게 어,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자 여기가 엉덩이 길입니다 그러면 이 엉덩이 길이를 앞은 이렇게 뒤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요렇게 똑같이 그려놓겠습니다. 자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, 우리가 어, 기준선을 좀 그려놓고 밑에 그 바지통으로 먼저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. 이쪽이 어, 바지구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바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, 이선 지금 여기가 얼마죠? 2분의 힙 빼기 6에서 앞, 뒤, 밑이, 삽 부분까지 합쳐진 이 길이를 자재 볼게요 재봤더니 얼마다? 여기 44와 9와 4 해서 자 57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57을 스트레이트로 내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이제 바지 고를 정해줄 겁니다 바지구는 내 발목 둘레를 재서 하실 수도 있는데 어,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발목, 발목보다도 발목그발 자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,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나중에 발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어, 한24 정도, 뭐 22부터 24를 하는데 어, 저는 이제 그러면 발목을 우리가 지금 이, 여기는 지금 이품 그대로 내렸을 때57 이었어요 그러면 발목을 24로 하겠습니다 그럼